오늘 새로 산문화부 펜이라고 하는 펜을 써보고 싶어서 자리를 폈습니다 굵은 게 있고 이거 굵은 거네요 가나다란 거 있고 가나다란 거 한번 먼저 써볼게요 왕한석 시인의 문구 7자짜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미도 참 재밌죠? 말 음. 음. 여기서 그 유명한 홍일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괜찮네요. 그런대로 <웃음> 2,500원에 두자루니까한자루에천 원도 안되는데 어 괜찮아요. 아천원남는구나 음, 풀, 굵은 걸 한번 써볼게요. 굵은 거. 이거는 예술 한번 써볼까요? 음. 굵은 편도 뭐, 그런 대로, 음, 괜찮습니다. 왕한 석시의 어 민감한 멋진 내용이죠. 푸른 산빛 속에, 그, 아마 꽃일 거예요. 붉은 한 점. 그것의 느낌.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죠. 그 후, 이 말이, 이런 말이 너무나 아주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홍일점이란 말이 지금도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의 여자, 이런 주로 쓰이는 것이죠. 뭐 청일점이라고 어떤 분들 응용하기 쉽기도 하는데, 뭐, 글쎄요. 청일점이란 맛 뭐, 그냥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죠. 자, 서예 부스로도 한번 써볼게요. 뭐, 이게 화선지도 아닌데, 그냥 예전에 뭐 인쇄하다 남은 종이니까, 아까우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. 먹물도 다 돼가고 안 녹청 중. 음, 역시 화성지가 아니라 그런지 좀 거시기 하네요. <웃음> 아, 오늘 비가 와, 오랜만에 와가지고 참 좋아요.